저희 이모가 늦둥이를 낳았어요. 친척들이 모여 아이를 보자고 하자. 어, 아직 안 돼요, 안 돼, 안 돼.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음. 어, 그래, 알았어.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친척들이 아이를 보자고 하자. 아이고 얘야, 아이 쟤는 좀 보자구나. 오 그래, 좀 보자. 궁금해 죽겠다 얘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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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안 나요 <웃음> 나 어떡해 나 진짜 돌다 가니까봐 <웃음>